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아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토익 성적 확인을 할 겁니다 뭔또뭐 토익 성적 하나 확인하는데 이렇게 유난을 떠나 싶으시일 수도 있겠지만 음, 사실 제가 이제 휴학을 했고요 첫 번째 계획이 토익 점수를 따는 거였어요 목표는 950점이고요 두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정말 이게 두달 이상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에 딱! 치고 끝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, 과연 950점 나올지 지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너무 떨려요 진짜 누릅니다 확인 9 5 0 보이세요? 와 아. 목표가 950이었는데 955원을 받았어요. <웃음> 예스! 예스! 아 진짜 목표를 잡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955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. 아 축하 축하. 아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제가 뭐 정말 뭐 만점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몇년 전에 토익을 봤을 때한때 제가 이제 카투사 입대하려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가 830점이 나왔어요. 근데 그때도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점수가 나왔네요. 그래서 나름의 뭐 꿀팁을 좀 공유를 하자면 일단 일단 기본서가 있잖아요. 기본서는 뭐 아무 걸로나 공부를 하셔도 돼요.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뭐어 독학을 하셔도 되고 인강을 보셔도 되는데.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이제 실전감 각인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그 ETS에서 나오는 책을 이제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 성우들이 완전 똑같아요. 시험에 나오는 성우들이랑 완전 똑같아서 이질감이 굉장히 없었고, 그래서 이제 여기 5회분이 들어있는데 이제 시, 시험 일주일 전 이제 그 일주일 동안은 이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5회분만 풀어도 어,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휘나, 뭐, 모르겠는 뭐 문법, 그런 것들 체크가 돼요. 그래서 판단이 되더라고요.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. 그리고 그거를 정말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딱 시험 직전에 봐야겠다 하는 것만 한 10개 정도를 추렸는데 거기서 이번에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. 좀 재수가 좋은 거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전 이번에 꽤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. 시험이 보통 이제 일요일 오전이나 뭐 토요일 점심때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문제를 푸는 것도 컨디션 조절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제 성적 공개였고요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꿀팁도 뭐 조그만한 팁이지만 네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픽이에요 영어 말하기 테스트인데 최고 등급인 AL을 받으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,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때 다들 잘 지내시고요 어,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예스